웹스퀘어 퀵카이드입니다 컨피그 설정 파일의 유지 디폴트 레이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다국어 환경에서 컴포넌트의 로케일 raf 속성으로 정의한 값이 언어 파일에 없는 경우 컴포넌트의 u e 나 레이블 값을 표시하기 위한 항목입니다. 설정 예입니다. 웹스퀘어 r a 과의 유지 로케일과 유지 디폴트 레이블 값을 true로 설정하십시오. 다음에 컴포넌트에 대해 동작합니다. 앵커 아웃풋 스팬, 텍스트 박스, 그리고 트리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앵커, 아웃풋, 스팬, 텍스트 박스, 그리고 트리거입니다. 프로젝트, 프라퍼티스, 엔진 컨피규레이션을 선택하면 다국어 지원을 위해 언어 파일이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영어용 ENJS 파일입니다. 한국어용 KOJS 파일입니다. 모든 컴포넌트의 유지 로케일 속성 값은 True로 설정되어 있고, 각 컴포넌트의 로케일 RAF 속성 값은 언어 파일에 정의된 값을 사용합니다. 각 컴포넌트의 로케일 RAF 속성 값은 Anchor, Output, s p a n t e 박스, 그리고 Trigger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브라우저의 언어 설정에 따라 각 언어 파일에 정의된 텍스트가 표시됩니다. 각 컴포넌트의 locale_rf 속성 값을 언어 파일에 정의되지 않은 값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. 즉, locale_rf 속성 값이 언어 파일에 없는 경우 다국어 설정이 각 컴포넌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. 모든 컴포넌트에 locale_rf 속성 값을 변경한 후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locale_rf 값이 언어 파일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언디파인드라는 메시지가 대신 표시됩니다. 그러나 각 컴포넌트에는 레이블 값과 밸류 값이 정의되어 있습니다. 레이블 값과 밸류 값은 각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하여 직접 입력하거나 레이블 속성을 통해 정의할 수 있습니다. 로케일 ref 속성이 언어 파일에 없을 경우 이 값들을 글로벌 언디파인드 대신 표시해 보겠습니다. 프로젝트, 프로퍼티스 엔진 컨피규레이션을 선택한 후 유즈 디폴트 레이블 항목을 트루로 설정합니다. 적용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글로벌 언디파인드 메시지 대신 각 컴포넌트에 정의된 밸류 혹은 레이블 값이 표시됩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